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입니다 드디어 이제 어깨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오 프로처럼 보여요 쫙 밀었더니 뭔가 마지막에 그 참기름 쭉 한방울 똑그 느낌이 들 정도로 내 스윙을 다 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랬더니 어허 골반 쓰고 어깨 밀었더니 스윙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고 또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하는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깨를 미는 골치인어 시간에 배웠습니다. 어깨를 그냥 팍 밀어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야 신났다. 젖힌 다음에 골반 돌리고 때린 다음에 어깨까지 나갔더니 어떠한 재앙이 펼쳐지냐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잘 보세요. 골반 돌렸죠? 어깨까지 내밀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엎어졌어요. 그랬더니, 스윙이 어떻게 나와? 처음에 그나마 공이라도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골반, 어깨 해가지고 치다 보니까, 이렇게 엎어치는 스윙이 나와서, 지금까지 20강 다 망했네? 이병호기가 알려주는 거다 따라 했더니, 다 망해버렸네? 이게 나와버렸어요. 어깨 밀어 골반 어깨 골반까지 쓰라고 해서 골반 써서 골반 써도 지금 엎어질려고 하는데 여기다 어깨까지 밀으라고 하니까 가뜩이나 엎어치면 안 되는데 오른 어깨 나가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난리가 는데 그냥 뒤땅 뽕샷부터 해서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야 정말 제가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여러분께 정말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잘하게 해 드리고 싶었고 하나 하나 하나 따라오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스윙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렸어요.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지금 실수하는 포인트가 완전히 엉킨 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 모조리 다 활용할 수 있는 멋진 스윙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골반을 쓰고 엎었다. 엎어지는 것은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제 스윙 컨셉에서는 없다. 왜? 아니, 사이드 블로우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엎어지면 어떻게 여기를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 하신 분이 있어요. 사이드 블로우 나는 하려고 했거든요. 옆에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골반 당기고 엎어지니까 안 보이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한 포인트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깨를 밀때 골반을 돌렸잖아요. 어깨를 밀때 아래에서 위로 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어깨는 아래서뭐 사이드 블로우를 하건뭘 하건 간에 임팩트 순간 접어 펴 해도 아, 어, 오른 어깨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약간 위로 올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깨를 쓰십시오 하면 여기서부터 공을 치려고 떨어져서 치고 나서 우리 맨날 이 연습하자고 그랬잖아요. 이걸 잊은 채로 바로 엎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골반을 지금 생각 안 해도 되긴 되는데 여기에서 어깨를 위, 어디로 미느냐. 여기서 위로 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로 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골반파가 아니라 어깨파를 쓰는 분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자, 봅니다. 어, 어깨를 아래에서, 그러니까 어퍼컷 치려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왜? 어찌됐건 간에 공이 아래에 있으니까 어퍼컷을 치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내 어깨, 여기서 딱 팔이 없다고 싹 지우개로 지우면 이렇게 어깨 모양을 보면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다시 상상을 골반을 쓰긴 하지만 여기에서 백스윙을 들고 어깨가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게 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공이 상당히 상승을 하죠. 응. 자또 봅니다. 아래에서 골반 나가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렇죠. 또 어깨를 미는데 아래에서 위로 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팁이 나와요. 골반을 쓰면, 제가 지난 시간에 골반 마지막 레슨에서 이렇게 아래서 위로 써라, 아래서 위로 써라, 그러면 탄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이제 골반파에서. 근데 어깨파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깨파에서는 어깨에 의해서 탄도 조절을 하면, 공이 너무, 갈아져요, 너무 가라져요, 너무 가라앉아안 떠요. 이런 질문 되게 많잖아요. 공이 뭐 7도? 7도, 8도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뜨지도 않고 막 꼬꾸라져요. 이런 분들은 대체로 보면 어깨의 움직임이 뭐잘 써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덮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오른 어깨를 쓰더라도 쭉 앞으로 미는 형태도 좋지만 숙인 상태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친다 아래서 위로 민다는 라 그런 생각 아래서 위로 민다는 생각만 해도요. 이 스윙 자체가 너무 우아해져요. 너무 우아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아래에서 퍼 올려서 뭐 스쿠핑을 해서 위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어깨만 위로 액션을 취하면 스윙이 얼마나 밸런스가 좋은지 몰라요. 왜? 그게 순방향이거든요. 그게 순방향이에요. 아래에서 치고 올라가는 게 순방향이지 어떻게 내리고 옆으로 돌아가는 게 순방향이겠어요. 그쵸? 자, 봅니다. 다시. 골반을 생각하신 분들은 생각하셔도 돼요. 백스윙 저치고 골반 돌리면서 어깨 아래서 에 위로 올리면 공이 상승을 하는 형태로 해서 쭉돌아설수 있는 굉장히 역동적인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습을 할 때는 지난 시간에 어깨에 대해서 처음 배우셨잖아요. 배운 것처럼 일단 그냥 어깨를 앞으로 이렇게 미는 형태, 어깨를 앞으로 미는 형태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앞으로 미는 형태를 했는데 공이 제대로 떠요. 그럼 그런 분들은 굳이 어깨를 위로 올리려는 액션은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클럽 페이스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골반 액션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공을 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밀었더니 공이 굉장히 안 뜨고 그냥 이렇게 감기기만 해요. 이런 분들은 상당히 덮여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이드 블로우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덮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은 약간 뒤쪽에서 치긴 치지만 어깨가 아래서 에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 어깨가 왜 중요하냐면 어깨를 쭉쭉 밀어내면 피니쉬가 자동으로 딱딱 서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릴게요. 가면 백스윙 쫙 해서 접어 형태로 가고 간 상태에서 골반 돌죠. 골반 돌고 도니까 딱 때려지고 이 상태에서 평소에는 때린 다음에 어깨가 앞으로 나가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골반하고 어깨가 아래 있죠? 이거를 어깨가 어깨를 앞으로 위로 위로 민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위로 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손을 위로 들면 회전력이 순수, 순식간에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과한 회전이 되건다거나 여러분의 습관에 따라서 예상치 않은 구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깨를 쓸 때에는 팔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어깨를 앞으로 쭉 밀어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라인을 그대로 태울 수 있는 그리고 내 몸에 가까운 큰 근육을 쓸수 있기 때문에 어 예측 불가능한 그런 구질을 뭐 예상한다? 그런 거는 좀덜할수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에서 백스윙 가고 쭉 골반 돌죠. 얘는 안올 거야, 안올 거야, 안올 거야 하다가 딱 때려진 상태에서 바로 뻗어도 되지만 어깨를 위로 민다고 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깨파까지 가면, 야 이거 너무 어려워지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레슨을 진행을 꼭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기술이 지금 매일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따라 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4일 레슨 해드리고 3일은 쉬세요 하고 딱쉴 시간 드리지만 여러분들 그 시간에 쉬는 동안 연습하시는 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양한 그러한 포인트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어깨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친다. 그러면 팔도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통회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어깨에 대해서 한두개 정도는 더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컨비네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스윙에 대한 총정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동영상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 측면에서 정면에서 찍어주셔가지고 어, 화질 좋은 걸로 제 이메일 pgalee.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일반적인 질문은 그냥 아래 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학교 오케이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욱이었습니다. 옹맙습니다.